고맙습니다. 자, 일단 메뉴입니다. 자, 뭐부터 드실래요? 네. 어딜 가도 초콜릿 밖에 안 먹습니다. 아, 초콜릿 스무스로 원래 프로틴 좀 즐겨 드십니까? 자주 먹죠. 저는 마이 프로틴 거 그거 골든 시럽 많이 먹었어요. 아 오랜 구독자입니다, 저는. 와, 아, 잘 탔다. 어때요, 괜찮아요? 다한 마셔도 세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첫손님이기 와니까 원하시는 거 하나 저희 서비스로 드릴게요. 광남자네. 어때요? 맛있어. 아, 안녕하세요. 페니. 팬이... 계약한 <웃음> 지 얼마 안 돼서. 아 가게인가요? 프로틴 바예요. 응. 굉장히 유명한 바텐더. 저는 모히또 먹어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Sorry. 질문하신 <웃음> <웃음> <웃음> 모히또 나왔습니다. <웃음> 이게 프로틴이에요? 이게 프로틴이야? 오 진짜 맛이 안 나요. 그 그래. 프로틴 향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가 좋아한다 했잖아. 오 이거 진짜 인정. 그 그래. 뭐? 그래.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 어, 그래.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음, 그래요? <웃음> 클리어웨이가 한번 먹어보자. 아 섬은 낫구나. 난 데스메뉴가 피치라고 생각해. 피치. 어. 어. 저 비터 레몬 어떤 거? 레몬? Yes. 응. 레몬만 주면안 돼요. 아! <웃음> 아! 어때요? 아. 오, 취짜아있는데요 혹시 이거 리턴 넣은 거 아니죠? 리턴이 뭐야? 아, 딱 아. 아. 아. 바꿔서 아.. 어. 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 <웃음> 오, 서로 있노 오, 좋아요. <웃음> 이거 금지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웃음> 프로틴 뭐 자주 드십니까? 네, 아, 네, 마이 프로틴 홀스킨 코드. <웃음> 너 여기서 <웃음> 일할래? 몰디브 한잔. 몰디브요? 모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나? 2 1한 살. 친구예요? 네, 친구. 그 사람 누가 이겨? 아, 근데 근데 근데 중량은 근데... 제가 더 많이 치니까. 근데 제가 지진 않아요. 중량은 <웃음> 제가 더 많이 치니까. 음, 프로틴 맛이 아닌데요? 아니 이건 약간. 아라요어 어, 맞아요 많이 찾아요 특히 여름에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불신하게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싸 저 반갑습니다 고습니다 아... 한번 골라보세요 내추럴이기 네추럴 때문에 <웃음> 야! 내추럴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내추럴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한 번에 안 드셔도 돼요 멈춰, 둘이 경쟁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멈추세요. 음, 딸기, 딸기 우유 같아요. 아, 딸기 우유 같아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뭘 먹어도 맛있어. 근데 이게 뭐, 1년, 2년 되잖아요. 7년. 자극적인 걸 찾고. 사인해주세요. What's up? 사인해주세요. <웃음> 어,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야! <웃음> 일단 이거, 이거는 빼고. 네, 이건 민트는 민, 아, 민트는 빼야죠. 어, 민트. 아, 민트. 야, 근데 민트 여성들이 이만큼 좋아해? 아, 아 필요 없어요. 도카이드 밀크? 도카이드 밀크. 이쪽도?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베스키벌 좋아하는 나 n 미 a 나바. 무조건 네. 르브론 제이. 저는 어, 샤키르 오니 좋아해요. 아, 세대가 좀 많이 다르다. <웃음> <웃음> <웃음> <느껴져>, <웃음> 아 아, 느껴져. 아 느껴져. 느껴져. 기분 전혀 나쁘지 <웃음> 않고. <웃음> 아, 이거 갖다 부어라. 아, 저는 이거만 먹었었어요 한 때. 오, 오, 어, 어 맛, 어 맛있어, 맛있어. 다, 뭔가 다안 섞였는데. 네. 씹어 먹는 재미야. 네. 좀 달려요? 좀. 어, 아, 그럴수 있어. 취향이니까. 이건 진짜 호불호가 나뉘어요 어, 나는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해. 싫어한 사람도 싫어해요. 여러분 응. 뭐 크로스핏 재밌어요? 할 만해? 다이어트 경 네. 네. 다이어트. 네. 네. 다이어트. 다 미국 가서 하려고. 어, 미국을 왜? 저 학교. 어디고러스 고? 야, 어디? Yeah. 저페듀 아, 아, 유니버시티. 페듀 네. 크로스핏은 많이 못 봤는데 미국에서. 아 그래도 학교에 있더라고요. 학교에. 아니면. 아 이게 그, 할수 있는 아, 그런 네네. 거. 어. 근데 이렇게 어떤 센터는 별로 없어요. 아, 보기 네. 힘들어. 뭐메이저예요 저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아,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응? 아, 오래 좋다. 아, 아니에요. 이건 뭐 참지? 않지 네, 좋아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가족분들 이 오신 것 같아요. 아, 어, 맞습니다. 네. 네. 제 아버지 어. 모이 하겠습니다. 저는. 첫 네, 처음 하시는 분은 일단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건 우유 맛이 좀 강하고. 여기는 여성분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 본인이 생각하는 그 단박지말을 안날 수가 있어요 음료 같은 느낌? 여성분은 초콜릿 민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 민초, 어, 민초파요 오... 네. 아니 다 좋아한다니까? 어디소고요오 네. 오. 진짜 맛있다, 네. 음. 오, 오늘 진짜 맛있다. 음. 저는 크로스비은한지한 6개월 음. 네. 됐습니아 진짜? 아. <웃음> 7년 됐어요 <웃음> <웃음> 아 가서 센터를 열어! <웃음> 아 센터를 가서 여세요! <웃음> 네 맞아요. 오래에어요 표정이 7년 됐는데 이거 밖에 <웃음> 원래는 필라테스를 하고 싶었는데 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아, 저도 대통령을 내고 싶었어요. <웃음> 단기간에 근육을 싹 만들고 필라테스로 넘어가야지. 했는데, 했는데? 뭐, 했는데? 뭐, 네, 뭐, 네, 뭐, 뭐, 크로스핏씨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재밌어요? 혹시 미쳤어요? 저는 크로스핏하면 약간 변태인 것 같아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힘들어 되게 막 목에서 피만 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웨이트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아 웨이트로 시작했구나 그럼 헬스 지금 하고 있어요? 가끔 가서 헬스장도 아, 헬스장도 동시에 하는 이거 아, 복수 전공자예요 <웃음> 아무래도 크로스핏이 지금은 그리고... <웃음> 나로 <나를> 들었냐? <웃음> 제가 수행능력은 아직 따라가지가 따라가 못하고 재미도 없고 아니, 제... 이막 했더니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수염나고. <웃음> 두분뭐 단백질 드셔본 적 있으세요, 쉐이크? 저는 NS코드요. 편집! 저 마이프로틴. <웃음> 저 밀크티 먹어보겠습니다. 밀크티? 네. <웃음> 아, 이거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좋아요. 아, 레드빈이 없어가지고. 아, 레드빈이 제가, 제가 먹기 때문에 안뜨거 아주... 피치로. 레몬으로. <웃음> 좀 저으셔가지고. 15초 후에 드시면 됩니다. 어, 웨이트는? 아 5년? 여기는요? 저는 웨이트한 3, 4년 왜 이렇게 옮겼나요? 코치님들도다 좋으신 분이 있어서 사람 좋아서 왔구나 네. 여기는 분위기 가아 아, 분위기 같아 어, 봤을 때다 네. 같이 인사하고 응원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웨이트랑은 전혀 다르죠 드시고 계신 게한 30g 정도의 프로틴 음료예요 <웃음> <웃음> 오. 봤어? 어. 괜찮다니까 오. 이게 운동할 때 마셔도 될 정도로 그 알죠? 끈적끈적함이 없어요. 네, 음료수 강 네, 음료수 같죠? 네, 걸쭉한 거 없어가 좋아요. 여기. 그래서 더울 때 힘들 때 먹이면 좀 역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새로운 네. 서울에서 오늘 장사 잘 됐네. 다음은 너의 헬스장으로.